댕댕아 댕댕아 응? 음, 왜? 여기에 진짜 장난감이 많은 거 맞아? 아유 나만 믿으라니까 여기가 망한 장난감 공장인데 음. 팔리지 않은 장난감들이 엄청 많을 거야 진짜? 그러면 우리 옛날 장난감 그럼 공짜로 가지고 놀수 있는 거네? 그렇지 그렇지 다 공짜지 아 완전히... 릉다야 거기 좀 보여 장난감 좀? 어? 아니야 아직 안 보이는데 아, 아직 안 보여? 어 근데 이 장난감 공장 망한 거 맞아? 저기 안에 불이 켜져 있어. 망했는데 전기는 안 끊겼네. 계속 내고 있나 봐. 아 <웃음> 어, 전기 싹깝네어 어쨌든 우리 들어갔어. 버려진 인형이랑 장난감 주워오자. 알겠지? 오! 안는 어, 생각보다 깨끗한 걸. 와야 어! 얘들아. 어? 야 문이 닫혔어. 어, 아니 사람 있어요. 어떡해 우리 갇혀 버렸어. 괜찮아. 장난감만 가져가면 돼. <웃음> 망한 인형 공장이다 다른 데 탈출구가 있을 거야 다른 데 찾아보자 누구 있어요? 계세요? 어? 어? <웃음> 어? 어? 얘들아 저기 인형들이 춤을 추고 있어 역시 <웃음> 장난감 공장이라 그런가 신기한 장난감이 많네 근데 저 인형 <웃음> 저 인형 좀 무섭게 생기지 않았어? 얘들아? 어, 아닌가? 약간 할로윈 기념으로 만들어진 건가? 야 댕댕아 네가 먼저 가봐 끝! 그래. 어? 여기 분명히 마음 아, 망한... 무섭게 생기긴 했다! 어, 망한 공작이라고 했었는데 분명? 오! 어, 야 움직여 움직여! 오오오오! 오오오오! 오오오. 오오좀 <웃음> 무섭다! <웃음> 어.. 근데 얘네.. 조금 어? 다가오는 것같은데 야야야야! 야, 야, 우리를 잡으러 오는 것 같아! 야야 도망쳐! 오오오! 오! 오! 어이.. 저 인형들은 뭐였지? 이게 분명히.. 장난감만 있는 것 같긴 한데... 이쌩 어. 가동... <웃음> 아이, 좀비... 말려... 일단 여기를 탈출해야겠어. 저이 이상한 장난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이거 망한 공장이라고 했었는데, 분명히... 여기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. t n t 가 있네. 이건 뭐지? 어디다 쓰는 거지? 일단 이 장난감 공장을 한번 탈출해 볼게요. 길을 좀 볼까? 어, 이건 뭐야? 장난감을 음, 만드는, 뭐, 그런 기기 같은 건가, 뭐. 어, 어, 어, 야, 뭐야, 저거! 야, 어, 어, 어, 뭐야? 어, 어 뭐야? 내 자연 본 건가? 어, 야, 저거 뭐야? 어, 어, 어, 저거 왜 저거, 어, 뭐야? <웃음> <웃음> 아아 뭔가 아, 아, 간지을 피는 것 같아. 어어 아, 무서워. 어, 무서워. 아 무서워. 아, 에 아, 아, 어, 너무 무서워. 어, 잠깐만. 아가 죽여질 것 같아. 어어어어 아, 이거 어, 어, 어, 아, 무서워. 어, 어, 어, 어, 어, 어. 구독 뭐지? 인형 공장을 나가는 길이 막혀 있다. 아 여기를 t n t 로 뚫는 거네. 좀... 오케이 오케이. 이렇게 뚫어 나가는 거구나. 아. 몇 개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? 왜 이렇게 조용하지? 이따 빨리 여기 공작을 나가는 방법을 친구들한테 알려 줘야겠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! 놔! 놔! 놔! 놔! 놔! 놔! 야, 야, 어? 야 어? 너, 야, 너 잠옷 입고 있어서 내가 봤어. 소리 어? 떨려. 어? 어? <웃음> 아, 나 진짜 웃겨가지고 너 쫓기는 모습 진짜 귀엽더라.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, 여보다. 어, 어, 나 여기서 이런 걸 찾았어. 아, 나 그거 어떻게 쓰는지 알아. 응? 그 아래에 그 탈출구가 있는데 이걸 뚫어야 돼. 아, 아래도 아 탈출구가 어. 있는데 거기도 막혀 있어. 아, 이걸로 뚫어야 돼, 이걸로. 우리 탈출구야. 이 인형 뭐냐고 나 분명히 귀여운 장난감을 기대하고 온 건데 아아아아아아 어! 아! 아! 아아아아아아 평생 거기 안에 있어라 <웃음>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서말이야넌짱장이야 <웃음> 아무래도 이게 버려진 인형인가 봐. 그러면 쟤네는 인간에 대한 증오가 있는 건가? 내가 그럼, 그 형... 증오를 풀어줘 봐야 되겠어. 뭐 어떻게 해. 안녕? 너는 어떻게 그렇게 무서워졌니? 난 인간이 날 버렸어. 날 아주 이뻐해 준다고 약속했는데 말이야. 날 <웃음> 아, 괜찮... 쓰레기통에 번졌어. 괜찮아. 응. 이제 우리가 이뻐해 주면 되지. 어... 그걸 싫어. <웃음> 아! <웃음> 인간에 대한 증오심이 굉장한 인형이구만. 바로 복수다 복수 인간들한테 난 인간이 정말 싫어! 어... 무서워 너 나한테 죽고 말걸? 음, 알았어 여기는 꼭 나가야겠어 저는 인형을 기대하고 온게 아닌데 귀여운 깜찍이 인형을 기대하고 온 건데 사실 나 정도면 깜찍 돌이지안 <웃음> 귀여워 하나 더 룽다 있다 룽다야 룽다야! 룽다야! 이름에 떨고 있어! 여기 여기 여기 너 때문에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, 와, 이쪽으로. 아니 여기 공장에 우리갇혔잖아너여 TNT 있어? 어? 어 그..그게 그, 뭔데? 이거 TNT로 이거 입구 뚫어야지 우리 나갈, 나갈 수 있어 TNT 많이 모아야 된다 너, 너가 너 너가 많이 모아줘 <웃음> 아니 이러다가 이런 다 했어 터쳐버릴까 그냥 어? <웃음> 어? 어? 아안 되지 <웃음> 어쨌든 빨리 TNT 찾아와 어? 댕댕이가 지금 잡아먹혔어 얘들아, 내등대이좀 구하러 갈까? 이우고 야이... <웃음> 게... <웃음> <웃음> <피> 있어. <웃음> <웃음> 구, 와. 아. 와. 왔구나. 너를 약 올려 줬어. <웃음> 와아! 놀래라! <웃음> 야! 아 진짜 놀랬어! 아 잠깐만 저렇게 야 저렇게 점프해서 오는게 어아 <웃음> 아, 놀래라 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핑키는 <웃음> 항상 야빈이를예 p 해주해 핑키 핑키핑키는야 n k 랑 Pinky p i 키 k y Pinky Pinky p i n k 야, 야, 니네 왜 목줄하고 다녀? 어? 왜 야, 야, 너, 내가, 내가 강아지 머리 업고 왔어? 아니 왜 강아지 산책 시키고 있어? 음. <웃음> 멍멍, 멍멍. 왔다, 그게 뭔지가 아니야. 이걸 구해 왔어. 아, 진짜, 어야, 어, 진짜... 나도 이거 구해 왔어. 오, 충분해, 충분해. 많아. 충분해, 충분해. 따라와, 따라, 따라와. 충분해. 멍멍, 멍멍. 얘들아 아니, 충... 아니 왜 목줄하고 다녀? 멍멍. 충분해, 충분해. 따라와, 따라, 따라와. 얘들아 여기, 여기, 여기. <웃음> 우와! <웃음> 우와! <웃음> 우와! 일로, 일로, 일로, 일로, 애들 일로, 일로, 일로, 일로, 여기 보다, 여기 보다. 진짜? 어? 니가, 이거 어떻게 와? 안 오지, 안 오지. 터쳐 볼게요 한번. 천천히. 오, 됐다! 탈출, 탈출, 탈출. 오케이, 오 탈출! 어, 탈출이야! 아, 뭐야? 왜 밖에 있어? 선호를 뚫을 때 사용했던 광산총이 발견했다. 이걸로 혼내주는 거구나. 장난감들한테 미안하지만 혼좀 내줄까? 어디 있어? 응, 안돼, 넌 스피드도 안돼. 오! 피해? 아무튼 죽여봐. 오! 야왜 안죽어 쟤야 미쳤다 미쳤다 근데 죽었겠지? 어?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웃음> 어?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 뭐 이렇게 잘 피해 제발 좀 죽어라! 아, 어, 어, 어 총알이 없어. 잠깐만. 야, 어디다? 핑키 핑키 핑키 핑키 핑키가 어디? 핑키 <웃음> 어딨는데 네가 안 보여, 난. 핑키 핑키 핑키 이게 무슨 소리야? 핑키가 핑키, 작아졌구나 핑키 핑키 그래 그래 착하게 그래야지 애기 핑키가 됐구나 자 핑키, 어쨌든 핑키. 탈출한 다음에 탈출했 다음에 아주 혼내줬습니다 그치 착하게 할 거잖아 그치 핑키 안니다자 <웃음> 어쨌든 오늘 탈출한 다음에 핑키와 우리 블루오기오기로 어기 혼내켜줬습니다 어려진 장난감 공장 아온이 저택 이거 또 마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빙. 안녕